일루마 원은 일루마 프라임이나 또는 미드에 비해서 대세상에 간편하게 만든 디자인이 제일 큰 특징이고요. 네, 완전 충전을 했을 때 20회 연속 사용도 가능하고 유저분들이 좋아하실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인, 코어 인덕션 시스템이 역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맛을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의 인덕션 시스템은 저희 테리아 스틱 안에 히팅 패널이 들어가 있거든요. 밖에서 인덕션으로 나온 열이 중간에 전달이 돼서 중간부터 히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맛을 가져갈 수 있고 블레이드가 없어졌잖아요. 그래서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점이 또 하나 큰 장점이라고 수있것 같습니다. 테리아 스틱을 집어넣고. 앞에머밥을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집 진동 밥집에서 밥집에서 동이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니다에서밥집에을 밥집에서 에서밥집에게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집에서 밥 저희가 소비자 조사 결과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용된피드이나 소셜 모니터링을 행동결과 약 3개 정도의 고객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첫째는 레이브를 없애고 혁신적인 인덕션 기술을 적용해서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장와서 조각을 하셨습니다. 두번째세련된 디자인으로 포장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맛을 잘구현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긍정적인 인기백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른바에 대한 현재들의 반응을 정말 로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를 사용하시다가 냄새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고 어, 흡연은 계속 하고 싶으신데 이게 해소가 안될때 저희 제품으로 바꾸시고 좀 많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담배잎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상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제품을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건강에 관련된 우려가 있으시다면 금연하시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